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이미지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설명해 줄때 쓰는 그런 디자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현재 보이는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텍스트가 하나하나 나오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다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연하게 들어가고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하나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자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여기에 삽입해 볼게요 네모 상자를 삽입을 했더니 이렇게 꽉 찼죠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을 채워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채워 줄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나오면 그라데이션 중지점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일단 삭제해 주시고 양 옆에 다른 색상을 이렇게 입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명도도 한 30%씩 줄게요.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향을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은 상자를 만들었을 때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잘라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 도형 잠깐만 바깥쪽을 빼놓은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해 줄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개체를 이동시키면 복사가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이렇게 다시 겹쳐주고 자, 맨 앞에 이미지를 하나 또 해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자르기라고 있어요 이 자르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 1대 1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원도형, 타원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거니까요 일단 자르기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채 바꿔줄게요 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되긴 되지만 원래 1대1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무조건 대각선 방향으로만 선택해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 해주셔야지만 잘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잘라서 마우스를 통 놓으면 이렇게 하나의 부분만 잘라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키워 줄 거예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키워준 뒤에 여기 그림자 효과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 들어가서 오른쪽에 그림자 효과 미리 설정 여기 보면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 흐리게를 조금 더 흐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크기도 살짝만 키워 줄게요 그러면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까지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요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에 있는 이발 부분을 또 잘라볼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를 들어가서 발 부분만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콕 누르면 아주 빠르게 이미지를 잘라버렸어요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죠? 여기에 이미 애니메이션 효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애니메이션 효과 따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짜자잔 굉장히 빠르게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요것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떠신가요? 한번 해볼만 하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동그랗게 자르거나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잘라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고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안녕